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는 제한됩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이날 정부가 약속하고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신규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8개 대한사업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허가기간 연장과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시급히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수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